여섯째의 간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묻고 같이 답하겠습니다.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네. 어, 시험에는 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네,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어, 하나님의 시험은 음, 송도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아, 요비나 또 다윗이나 어, 뭐, 모세나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시험들은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죠 연단하시고 입증케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 연단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유혹이죠.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베드로도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고 예수님도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했죠. 유혹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기도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간구인데요. 시험에 든다라는 게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시험에 든다.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을 당한다와 시험에 든다는 달라요. 일단 단어가 다르잖아요. 시험을 당한다. 시험에 든다.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그 기도는 뭐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게요. 해 시험에 들지 않게요. 해 예, 시험에 들지 않게죠. 음.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시험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 맞닥뜨리는 거죠. 시험 앞에 서는 겁니다. 유혹을 이렇게 딱 정면으로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유혹을 당하는 거죠. 오늘 여섯 번째 간구에 우리를 시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당한다 이게 유혹인데요. 그러니까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큰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은 유혹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동안 유혹당하는 것 때문에 막그 깊은 죄의식 속에서 성도의 그 성화 속에서 많이 몸부리쳤을 텐데 유혹을 직면하는 것 유혹이 찾아오는 것 그것 자체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유혹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을 통해서 각성하고 분발하며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전혀 없으면 성도는 너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게 시험을 당한다라는 부분에서 어, 시험에 든다 라는 것과 분명한 구분이에요.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뭐냐 시험에 들다 시험에 든다 이게 죄인데요. 이게 죄예요. 시험에 드는 것이 시험을 당하는 게 죄가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게 죄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을 느낄 때 유혹이 느끼는 것 자체를 에, 그것을 에, 죄로 정죄하지 않아요. 유혹을 느낄 때 우리는 에, 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유혹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그런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에, 로지일에 가서 어, 침을 뱉고 욕을 하면. 음, 그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네. 이미 그 유혹에 반응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죄된 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와요. 자 그러면 유혹이 느낄 때 이미 굴복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품으면 그 품을 는 것이 이때가 이미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유혹을 내 머리에서 이미지화하고 내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 죄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어, 당신의 머리 위로 이렇게 홀홀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구분 되죠. 새가 얼마든지 여러분 공중의 새가 여러분들의 머리로 날아다니는 것을 매번 쫓막 이렇게 워이워이하면서 쫓는 삶을 안 살잖아요. 그 새가 내 머리에 자기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것은 유혹받을 가능성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혹받을 가능성은 천지가 유혹받을 가능성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이 있는 그, 아니 뭐 인식이 없는 꿈에서조차도 우리는 유혹을 받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유혹받을 가능성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나 그냥 죽겠습니다 라는 것 똑같아요. 유혹받을 가능성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이 간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간,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돌아다니면서 어이 근처에 있는 카지노를 다 그냥 폭파하고 없앨 수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 이렇게. 우리에 대한 도박성을 자극하고 우리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천지예요. 여러분 음란물 우리 젊은 청년들 뭐잘 알잖아요. 그냥 그 스마트폰 열자마자 그냥 아주 알아서 평상시 내가 봤던 것이 탁탁 올라오잖아요. 이런 이런 곳에서 있는 것 자체를 이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 마음을 주고 이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죄다. 그냥 카지노가 있는 게 죄다. 카지노가 있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죄죠. 안 가야 합니다. 음란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버젓이 인정하고 그리고서는 받아들여 놓고서는 또 회개한대. 여러분 유혹의 가능성을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유혹에 함몰되지 않도록 이 유혹에 지배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게 여섯 번째 강구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강구예요. 이 부분에서 사실 아까 가 루터가 그런 말도 했지만 루터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루터는 어, 그 신부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매일 매일마다 어, 그 수시로 죄가 자기 안에 왔을 때마다 고해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고해 신부가 똑같은 문제로 하루에도 다섯 번열 번씩 찾아오니까 그랬어요. 루터야. 그냥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와라 저녁나자래. 그냥 똑같은 거 와서 하고 똑같 왜? 하고 나서 돌아갔는데 또 생각이 찾아오니까. 그리고서는 저녁에는 그런 생각들을 없애려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등을 치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죄의 생각이 들어, 생각 자체가 안 나도록 하려고 막 자기 등을 수시로 하... 자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에게서 어, 그 십자가의 진리, 이신칭이죠. 오직 오직 의인이라는 네.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보혈의 피를 믿는 것 여기에 있구나. 어? 어, 내가 내 자신의 죄가 어, 떠오르는 것. 그리고 이 죄에 내가 어그 앉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구나. 그죄 자체 에 떠오르는 것 문제 자체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죠. 이 신칭이의 은혜와 교리 앞에서. 그리고서는 이이 신칭이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루터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루터가 이신칭이 붙잡고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아마 죄를 관조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아 죄 생각 아 오케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정말 죄가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죄된 몸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 연약한 자로서 인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은혜는 더 나아가지 않도록 나쁜 생각들에 내 자아의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상해서 만들어내서 상상의 집 이러이러한 것으로 막 확장하는 그런 자아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그 삶으로 가요. 이게 이신칭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 자체가 떠오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 자체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자아를 거기다가 내가 당하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것에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딱 끊어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된 생각은 계속 찾아온다 그러면 십자가는 이 죄된 생각을 부인하게 하고 이 죄된 생각을 파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 이게 루터가 깨달은 일신층이라고요 어? 그냥 이 신칭이 써먹지 마시고. 어? 여러분, 음, 어, 정말, 으, 예, 말씀의 표적이 있잖아요. 예, 주일날 복음 강설이나 또 이렇게 수요 말씀이나 또 이렇게 양육 공부 가운데, 어, 왜내 얘기를 해? 왜 내, 왜 나를 건들어? 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표적화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죠.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정말 안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들려졌는 것이 은혜고요.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을 한 목사와 싸우지 말고 목사가 전한 그 말씀과 싸우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이게 내 안에 표적이 다가왔을 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 상황이나 모든 상황에 대한 어, 이해도 못해주고 오해를 하고 어, 혹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가 적어도 뭐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저로서는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에, 저, 저 사람을 공격해야겠다 아니면 교회를 나가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목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무서운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도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된 은혜와 책임을 이것을 특권이고 영광인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엄중하게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전한 말씀과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그 자존심이 상할 때 그걸 목사와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갖다 놓고 싸우세요 이게 그내 생각 그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유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지금 삶을,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헛된 것에 마귀가 기뻐하는 그 시험에 욕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뺏겨선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루십니다. 끊임없이 다루세요. 말씀은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고 이겨내셔야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생각이 뺏기면 그냥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그럼 원치 않았던, 원치 않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귀한 말씀이 오히려 나의 비수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여섯 번째 기도를 할때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 시험에 들게 되면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시험에 들게 되면 악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악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것은 악이라고도 그 악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악이고 또 우리 개혁성 그 성경의 그 각주에 보면 악한 자라고도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그 악과 악한 자. 아 그리고 악한 자면 악한 막이고 악한 세력이죠.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면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면 악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겁니다 그 악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말씀조차도 내 자아로 말씀을 거부해요 뒤엎어요 이게 악에 끌려가니는 모습입니다. 가장 힘든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고 은혜고 영광스러운 말, 영광스러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대적하고 있는 그거를 에, 그 바로의 경우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완악하다 그러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심령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말씀 앞에 쓴 뿌리가 생기고 막그 이러면요 지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이런 겁니다 로마서 7장 14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어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자요 또 바울 자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구원받은 자들도 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자들도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은혜를 잃어버릴 때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안 짓고자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자의 상태가 된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안 짓고자 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죄가 찾아오고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집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버릴 때 여러분 성도나 아니 뭐 성도 아닌 불신자나 죄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죄가 툭툭 걸려요. 아니면 눈만 뜨면 죄예요. 그런데 성도가 뭐가 다르냐. 성도에게도 죄가 고스란히 다가오고 죄가 똑같이 보입니다. 성도 눈에는, 성도 눈에는 카지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그런데 성도는 싸우죠. 이 음란물과 싸우죠. 내가 안 보리라. 내가 안 켜리라. 내가 이것을. 스키팔이라 싸우죠. 그런데 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이 은혜를 버리면 곧장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사탄의 세력에 푹 빠져버린다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순간 똑같아진다고요. 성도의 다름은 뭐냐? 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죄가 오는데. 이 죄와 싸우고자 할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요한에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그러면 그 중생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는다. 예, 그 성도도요.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죄에 안 짓고 살 재간은 없어요. 유혹과 싸우죠. 유혹과 싸우는 것이 거룩이고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죄를 그러면 백전백승하면서 죄를 그냥 계속 안 지을 수 있느냐? 몸을 갖고 있는 냐는 정말로 이 부분이 우리의 눈물이고 한숨이고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기에 성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마냥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호소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혹을, 제가 유혹하고 내 안에 마귀가 왔을 때 내가 이것을 허용했고 타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밀쳐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죄된 몸을 갖고 죄 생각에서 와 벗어날 수 없구나. 이 끊임없는 이 이 삶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을요, 마귀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요. 마귀가 악한 자고,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힘을 미치는데, 이때 내가 죄 종이 되어서는 안 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은 아니에요.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고 죄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죄의 종은 아닙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지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죽이고 그러고 있으면서. 어, 성도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 그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보다 강한 마귀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겨 정가해서도 안 돼요 존 오엔 우리 청교도 목사님 그랬죠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살면 기도가 죽습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배웠는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바르게 하는 것을 안 하면 그냥 죄가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잠식하고 죄의 삶으로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허우적거리고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영적 전투를 감행하면서 그 실체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되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원해놓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예요.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긴 자니까 이겨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미 금메달을 줬어요. 그리고 뛰라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금메달 준다는 게 아니라 이미 목고, 목에다가 금메달 주셨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네. 걸은 자답게 근육을 강화하고 뛰면서 너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너 자신을 한번 만끽해 보라는 거죠. 죄와 싸우면서 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이 삶을 살아보라 이것이 말씀이고 기도이죠 이게 성도예요 아안 되는구나 할수 없는 거구나 해도 안 되는 문제구나 어,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나는 받아들이고 넘어지고 또 회개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예 yeah. 이때 나는 악에서 건지 없어서 라고 하면서 실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모나 시모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31절 32절 함께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루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라 어, 잘 아시겠죠 어,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 하잖아요 어,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한다 호장담 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죽는 자리에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가굴기 전에 오늘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어,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넘어졌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다시 일었을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듯이 너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너를 정말 차지하려고 덤벼드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라도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의 이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이 이 시대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어, 무너져 있고 얼마나 어, 심각할 만큼 무서운 영적 그 파탄의 지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에 휘몰아쳐서 점령당하여서 질질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으려고 하고 죄에서 멈춰서려고 하고 그리고 죄에서 몸부림치고 할수 있는 이거 부인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걸 타협했을까라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는 이것이 주님의 기도요.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욕망을 억제하시고 우리가 죄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리저리 틀어막고 계신 것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원하는 악한 내 속에 있는 이 성향과 또 악한 자인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희농락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그런데 성도는 이, 이런,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태평성대처럼 오픈하고 살아요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에... 이 여섯 번째는 그, 그이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음, 연약한 우리가 유혹당하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주님의 가르쳐 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음. 시험에 들지 않게. 또 담안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다음 시간이 뒷부분을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것은 성령의 은혜인 은혜의 수단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보존하고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은혜의 수단에 의지해, 은혜의 수단,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쳐주는 은혜의 수단은 다섯 가지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쪽 파트 뭐예요 은혜의 수단 첫 번째 말씀 또 어, 은혜의 수단 민소버 그레이스 은혜의 방편 뭐예요 말씀 오머나 기도 또예 성례 또세 가지네 두개더또예네 번째 뭐예요? 고난 마지막 네. 뭐예요? 예, 그래요. 우리 임순희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교제 디모데우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예, 나머지 말씀 기도 성례 고난에 대해서는 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들 접했는데 이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이게 은혜 수단인가 좀 약간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겠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22절 같이 읽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보세요 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어, 부르고 있는 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함께 깨워서 어, 여러분 이 민스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각자가 어, 이 기도를 하면서 잘 사용하여서 싸워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의 죄된 몸을 갖고 있는한 멈추지 않을 거예요. 파도가 쉬지 않고 어, 해변할 치고 들어오듯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파도치듯이 죄가 우리를 함몰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죄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걸 대해서 하나님이 그다 죄니까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파도와 같은 죄들이 밀어닥쳤을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 당하지 말게가 아니라 시험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시겠어요? 이 연약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이 민스 오브 그레이스를 사용하여서 말씀, 기도, 성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벌어지는 것이 와, 이것이 굉장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방편이구나 비결이구나 세상은 혼자서도 잘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혼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5장 8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현실입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게 우리의 현실상이에요 이때 너희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 너가 아니라 너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싸움에 대적하라. 어디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예. 여러분 예. 에덴개혁장로교회 예배공동체, 믿음공동체 예. 여기서 함께 예. 죄와 싸워가며 이겨가며 우는 마귀 사적을, 사자를 대적해가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엄습하고 다가올 겁니다 우리 안에도 어, 유혹의 거리들 우리 교회를 또 흔들려는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임직을 하는 주일로 다가오잖아요. 마귀가 임직자들이 현찮으면 그냥 뭐별볼일 없으면 마귀도 그냥 관심 없겠죠. 그러나 임직자들이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다 들었듯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놓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의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갖고서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 네, 오늘 기도자도 기도를 많이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분이 이번 주 임직하는데 임직기도를 안해 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 이번 주일 다가오는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마귀는요, 틀림없이 우리 공격할 겁니다. 하다 하다 할게 없으면 설교자인 저를 아프게 하겠죠. 감기가 요즘 감기가 극심인데 감기가 걸리게 한다거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요, 또 에덴 예, 교회가 될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서 임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영광스러운 예, 삶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울러, 이제 이번 오늘 이제 이 모임 후에 우리, 지금 예, 뒤에 우리 데니엘 구, 어, 우리 이엠 같이 일할 사역자 같이 왔는데요. 당회에서 잘 신앙을 나누고 면접 잘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지 지식으로만 알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동안 끊임없이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번번이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죄 앉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죄를 순간순간 눈감으며 받아들였던 것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며 지배당할 수 없는 현실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고자 하면 싸울 수 있는 힘까지도 구원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승리를 갖고 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이긴 자로 이김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케 하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마음속에 파고들어오는 온갖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과 모든 것에 대한 마음 상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시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에 입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악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참다운 우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임직받는 이 분들로 인하여서 마귀는 오히려 두려울 것입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몸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겠노라는 이 귀한 직임을 받는 다섯 분들의 이 신앙 고백과 그들의 간증과 삶의 결단 앞에 마귀는 안절부절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려고 들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온 교회가 함께 기도의 방벽을 세우며 말씀의 무장을 하여 대적합니다 우는 사자를 힘입껏 대적하여 싸웁니다 하나님 이번 임직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에덴 개혁장로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롭게 디넬구 우리 EM 사역자 전두사님 함께 면접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온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바처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귀한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귀히 겨주시고 에덴 개혁장로 교회 EM의 영어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이 귀한 한 사역자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